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도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네, 네, 네, 네. 불러드릴게요. 네. 이렇게 선녀야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깐요 네. 이 아빠는요 신들렸어 신들렸죠 어, 신이 들렸다고요? 신들릴 정도 연기를 잘한다고 어, 그럼 진짜 연기... 아주 그냥 이 사람은요 어, 만능 엔터테이터야 어, 그게 뭐야? 뭐, 여러가지를 잘하는거요끼가 <웃음> 어, 어. 많아요 재능도 어, 많아요 어, 어, 어. 이 아빠는요, 이 오빠는요, 네. 어떻게 보면요, 음. 어, 악기도 잘해요. 오.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춤이어도 잘 춰요. 근데 오. 내가 보니까 이렇게 큰, 큰 무대 위에서 이렇게 춤추고 그래요. 오. 연기하고 그래요. 응, 그걸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아빠는 네. 짱이다 그래요. 오. 최고다 그래요. 오. 어, 이아 이거는 왜 굴렸을까요? 저희, 저는요 저 네. 이거 좋아해요 주사기 아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제가 봐요 아선 손님 응. 오시면 주사위를 꼭돌리는요꼭 응. 돌리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아빠는 색깔이 많잖아요 여러 색깔이 많잖아요 색깔이 많아요 이 아빠는요 그래서 한번 해봤자요 아, 성격은 어때요 이분? 이 아빠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이다? 응오 직설적이에요 이 아빠 하는 것마다 다승승장고 있네? 오, 그래요? 응. 아, 뭐, 어떤 걸 하든. 다잘 됐네? 오, 맞아요. 이 아빠야, 다잘됐어 맞아요, 맞아요. 다잘됐 어, 진짜, 진짜 다, 다, 진짜 있잖아, 연계들 있잖아, 신들린 다단처잖아요, 진짜도. 어. 올해는 좀 어떨까요, 이분? 올해도 대박 차야.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아, 뭔가 응. 하나 보네요, 그러면. 대박 난다, 그래요. 아, 응. 뭔가 그럼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럼 이건? 응. 지금 있잖아요, 뭐 연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 지금 뭐 찍고 있는데, 오. 그거 흥이해요 흥해. 흥행. 근데 이 아빠가요, 있잖아요, 캐릭터를 딱 던져주면요, 다흡스하고다 잘해요. 아, 그래요? 응, 호찌하면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해봐. 그러면은, 네네네네. 다른 연기도 뭐든 이 아빠 다 잘해요. 그래서 신들렸다고 오, 하는 거예요 응. 일은 그정도로힘들린 정도를 잘하는데 응. 이성적인 면은 어떨까요? 이 아빠는요 여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여자 만나긴 만나 어. 만났는데 아직은 네. 결혼이야 할 생각이 어자요왜 없을까요? 이 정도 나이면 은좀 있을 만도 한데 일에 녹짐이 많아요 일욕짐이 아... 많아요 일욕짐이 아 응. 일욕짐이 많아요? 응 여자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아 응. 지금은 현재는 없어요? 없어요 응. 어 앞으로도 안할까요 이분? 하긴 하겠지 어떻게 안하냐 <웃음> 어 연애는 어떻게 안하냐 <웃음> 결혼... 근데 결혼은 아직은 할 생각이 없다 그래요 오... 근데 이 아빠야 찬제인데도 그래도 충충당거예요 찬제인데요 오... 그래도 괜찮아요 돈은 응. 많아요? 돈이야 많아요 오... 돈이 엄청 많아요. 아, 응. 엄청 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돈이 <웃음> 엄청 많아요. 아, 어. 본인이 열심해서 히 많은 거예요? 응. 어못 자랐죠요 이 아빠요? 에? 못 자랐죠요 못 자랐죠요 옛날에요 못 자랐죠요 엄마 하고 이렇게 있었죠요. 응. 근데 엄마 혼자서 이렇게 키웠대요. 아, 여기 아가야 때는 힘들었죠힘들었죠 응. 근데? 힘들었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갖고 노력해갖고요 오. 이렇게 해 갖고 했어요. 그런 음. 쪽으로 자기가 해고 싶어 어... 해갖고, 어... 그렇게 해갖고, 여기가 노력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음. 이분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좀 나눠보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이분? 지금 완전 짱! 최고! 그럼 중년? 응, 음, 지금 어... 중년이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이 아빠는요, 서든타이아부터 어... 네. 쭉쭉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어... 음. 힘든 거 없이 계속 쭉쭉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요. 올라가요. 계속 탄탄대로 해, 탄탄대로.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탄탄대로예요. 아, 그래요? 음. 어, 이 아빠 모르면 간첩이다, 그래요. 아, 그 정도로? 어. 그 정도로 탄탄대로예요? 음. 그럼 위기는 없을까요? 근데 이 아빠가, 어, 이렇게 보니까요, 49대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4 9대 음, 그때 조금 있죠요? 어떤 걸좀조심요 조금 해야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인간으로 이렇게 조금 그럴게있어요 인간으로. 음, 상처를? 받나? 응. 인간으로 조금 이렇게 힘들어, 힘들어, 속 적어야 돼요. 어... 인간으로. 응. 인간 말씀해주셔서 조금 그거 질문해볼게요. 네. 그 주변에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현재는 많아요. 기인은 많아요. 기 많아요. 어... 이 아빠의 기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있잖아. 감독들이 이뻐, 이뻐 해요. 어... 감독이가 이렇게 이렇게 우쭈쭈쭈 어... 해줘요. 네네네네. 네 귀인이 많다는 게,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많다는 거네요? 네. 근데요, 어. 이아빠가요 의취미가 많아요, 의취미가. 오. 응. 그래갖고, 타직구대에 약간 그들릴 때. 49세. 응. 그 몸만 좀 조심하면? 괜찮다그래요 어, 응. 조심할 거는 뭐 딱히 없어 그리고 네. 이 아빠는요, 항상 여자 조심해야 돼요. 네. 여자, 어... 여자. 여자. 여자 조심해야 돼요. 여자한테도... 여자로 인해서 이 아빠가 조금, 조금이야, 이렇게, 어, 안 좋은 조문이 날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응. 응. 응. 앞으로도 여자. 여자 조심해야 돼요. 어... 여자 때문에 이 아빠 조금 안 좋은 일 있죠. 그래서 연애하면 안 돼요, 이 아빠는요. 어, 음. 이분은 만약에 자기 일을 언제까지 좀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쭉, 지금 오, 올해 내년, 내 후년까지는 그래도 음. 계속 계속 연기하고요. 이 음. 아빠야, 다른 거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것도 해고요. 네네. 그런 걸로 하면서 이 아빠가요. 네네. 거기서 이미지가 더좋아져갔고요확 어... 올라가요. 어... 앞으로도. 네. 아... 이 아빠 건드릴 수 없죠. 어... 이 아빠 다 어... 무서워해요. 아, 진짜. 응. 응. 그 정도로 되게 높은 사람이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거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그, 이분은,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배우 조승우 씨예요 음. 이렇게 생겼어요 초면이세요? <웃음> 아, 아, 아무튼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초면이어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배, 배우 조승우씨가 네. JTBC에서 이제 음. 신성한 이혼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곧 나와요 음. 근데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잘될까 해가지고 음. 한번 가져와봤어요 네, 네. 조승우씨가 되게 드라마 하는 것마다솔다 잘, 잘되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는 뭐 어느정도로 잘될까? 회사 한번 가져와 보세요음잘 돼요. 오잘 어, 된다는. 아까 선녀가 그러잖아요. 대박 난다 이러잖아요. 아, 음그 정도로 잘 되는구나. 잘 돼요. 이 사람 나오는 건다 흥행하는 것 같아요. 이 조승우 씨가 일적인 면에 운이 음. 좀 좋은 거에 아니면 본인이 잘 선택하는 거예요. 운도 운도 따라주고. 네네네. 네네. 어 기운도 나쁘지 않고. 어 본인이 선택도 잘 하죠. 선택도 거. 하고 그 캐릭터 소화를 좀 잘하죠. 아, 조승우 씨가. 네, 이렇게 던져주면 네네네. 모든 자기가 소화를 해내죠. 어, 조승우 씨 약간 그, 저희가 이렇게 TV에서 볼 때는 네네. 되게 점잖해 보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또 다른 띠가 또 있는 거예요. 아까 띠요? 뭐 노래도 잘, 뭐, 뭐, 아무튼 뭐, 뭐 네네네. 그러셨는데 뭐, 그 저희가 보는 면에 다른 면이 또 있는 건가요, 혹시? 이 사람이 원래 연기 배우자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죠 어. 근데 제가 볼때뭐 노래도 오. 잘하고 오. 어. 노래도 곧잘 하고 춤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까 선녀가 이러잖아요 네. 무대, 무대 위에서 네, 네, 네. 춤친다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뮤지컬이라든지 오. 뭐 이런 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제가 그래서 여쭤본거였어요. 음. 이분 뮤지컬을 해요. 음. 그래서 한번 여쭤본거였어요. 뮤지컬로도 그러면 계속... 아, 이분 사실 배우만 해도 잘 먹고 잘사는데 뮤지컬도 계속 그러면 할거예요 그 그쪽으로 많이 뜬거 같은데? 어 음. 그쪽으로... 음. 근데 배우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네. 이제 그 뮤지컬 하게 되면은 그 티켓팅 못할 정도로 아. 저기 할걸요. 아, 제가 볼 때는 그럴거 같아요. 음. 그러면 이분 활동은 배우, 활동은 지금 탑스타인데 언제까지 좀 할까요? 뭐노년까지 할까요 이분? 쭉갈것 같아요 그럼 쭉, 쭉 가면은 그래도 오, 50대 60대까지는 본인이 네. 하고 싶은 네. 거할것 같아 아 응. 진짜 네네. 사람들이 조승우씨 보면은 솔직히 이제 뭐 연기도 연기인데 응. 이 사람 왜 결혼 안 하는 거야? 응. <웃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잖아요 그거 조금만 살더 붙여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어, 왜 이분 응, 이 그렇게... 사람이 어. 뭐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있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자기 일에 취중을 하고, 네. 자기 일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애 같은 걸 하게 되면 내 일에 그거를 못 하잖아요. 스케줄도 워낙 바쁘기도 하고, 오. 내가 볼 때는 또, 예를 들어서, 여자 있으면 좀 귀찮은 것도 있잖아. 아. 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안 만나는 것 같기도 지금, 해요. 지금은 없어요, 이분? 선생님 보시게래 제가 볼 때는, 여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없지는 음... 않는 것 같아요. 음. 혼자 살지는 않, 않고 어... 뭐 연애도 안 하지는 않는데 스캔들만, 그러니까 방송에만 안 내보내지는 거지 어... 여자는 있을 것 같아요. 이분 만약 결혼하면 언제쯤 좀 할까요, 이분? 이제 막 혼사가 들어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혼사라는 혼사 문이 열렸긴 했지만 음... 지금 뭐 결혼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근데 그, 문, 이제... 그 문이 열리게 되면 뭐 뭐, 몇년 안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건가? 그런 있나요? 건 없죠. 아. 왜냐면, 이혼을 할수 있는 거를 애땜을 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네네. 혼사의 문이 열렸다는 게, 그럼 조성우 씨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할수 할... 있는 시기가 아. 들어왔다라는 아. 거죠. 왜 우리가 이러잖아요. 결혼 좀 늦게 해야 되는 사주가 있고, 일찍 네. 해도 되는 사주가 있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이분은 결혼을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운기가 어. 들어왔죠. 아. 근데 이분은 그럼 늦게 하는 그런 사주겠네요.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욕심 때문에 결혼은 바로는 안할것 같아요. <웃음> 아니 근데 다이룰거 이런데 욕심이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하네. 그런 자기가 볼 때는 네. 여자하고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네, 조금 네. 주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음. 그런 것 때문에 네, 네. 와 조성우 씨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웃음> 알겠습니다그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점뭐 있으면 한 가지만 뽑아주시고. 조심할 거요? 네 마무리 조심할 거는 아까도 선녀가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 조심해야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인간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 의심은 많은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운기로 봤을 때 49세에 네네. 조금 사람한테 뒤통수 받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한다든지 오. 그런 운이 들어왔죠 아 응. 그러면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응, 응. 거예요? 인간 조심하는 응, 게? 인간 조심하는 응. 게, 어. 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아, 사람을. 응.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